자 언제나 저는 제가 했던 공략대로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거 막혔다고 하는데 어디가 막혔는지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볼게요. 대체 어디가 막혔다길래 다들 이걸 공략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와 시크리 2,200? No. 아이씨, 크리, 크리 계속 터져. 자, 이 한두 대 맞는 건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어, 이거 크리 뜨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확실히 이속이 빨라졌긴 했다 이게 보스도 이속이 같이 빨라졌네요 그 캐릭터 이속 빨라지면서 이거 원을 더 크게 돌아야겠다 아씨 무조건 치명 터지네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제 공략을 제가 한번 더 다시 봤거든요 어제 매지션으로 처음 에깼던거 굉장히 쉽게 깼는데 아이작도 별로 먹지도 않았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매지션이 더 튼튼한거 같은데? 와 미친 왜 이렇게 아파 이제 한줄 남았으니까데빌 체이스하고 다 쓸게요 소호님 어디 사냥하셔요? 근데 원래 경험치 다 그렇게 올라요 70 71레벨에 한 그정도 되고 혹시 71인데 그거 쓰셨어요? 초록색깔? 그 파랑교본으로 사야되거든요 71렙부터는 그... 몬드린네 뭐냐 그 초록색깔 초록색 표본으로 사는거는 안올라요 그 경험치 적용이 안됩니다 야 이건 피해! 아이씨 맞았다 미쳤다 미쳤다 왜 얘가 더 약하냐? 메지션보다 아니 이게 그 당시보다 그 영웅, 영혼속도 얘가 더개도 많고 메이션보다 스피크 높은데? 아 일단 깼네 일단 깼네 깼어 근데 얘가 뭐 데미지 받는게 더 크다 얘가 아 근데 얘도 탈것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꾸준히 못사가지고, 이 캐릭터는 골드 때문에요 꾸준히 못사서 지금 합성이 되나? 오케이, 고급 하나 뜨고 아, 이건 안되네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사야되는데 골드 모은다고 안 샀거든요, 아예? 탈것 되네, 탈것 어? 아, 조합 좋다 가자 비둘기 비둘기 아 없다 풍풍도 있네 응 초록 nope. 자 한번 더자이뜰때 됐다 이줄때 됐어 이 캐릭터 그렇지 그리핀 나와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그리핀 줄때 됐어 비둘기 줄때됐다고비 nope. 응전투사사아 <웃음> <웃음> 일단 컬렉션은 됐네요 아 얘는 멀었다 아직 마나 120개로 클리어 되겠지? 잡을 수 있겠죠? 없이도 매지션은 했었던 것 같은데 없이 잡았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자 바로 도망가고 일단 쪼를 다 떼고 오케이 꺼주고 지금도 이 방법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원거리 공격, 오케이 어... 누굴 때리고 있나? 아이블린까지 저기 NPC 세명이 따라붙었죠? 보스한테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NPC가 붙는 거를 오케이 됐다 됐다 이정도 붙고 리셋 확인. 오케이. 어글 핑퐁은 잘 되고 있네요. 뭐 요것만 성공해도 얘는 잡기 쉽지.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데려와서 때려줍니다. 아 얘는 못피하는구나 아 저게 피할 수 있어야지 그나마 좀 오래 사는데 자, 저기 뻘짓 할때 저는 리셋 자리 가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좀피 채우면서 최대한 아이작 뱃소를 아끼는 거예요. 음. 체력이 어느 정도 왔으니까. 와 시크릿 3,300? 와 이거 죽는거 아냐? 오우 아 이거 날렸다 스킬 클래스 스킬 아또 많아도 불안한데요 90개 멀리 데고가야겠다 할게요. 제발 크리 좀 떠줘라. 크리, 크리, 크리. 준비! 어? 와, 대박! 6천... 와, 거기서 6천이 떠버렸네, 아. 아니, 내 크리 뜨라고. <웃음> 아이씨, 내 크리 뜨라는 건데, 아이씨, 몬스터가 크리 떠버렸네. 하하하다, <웃음> 씨 아이씨. 아이씨, 또 해야 돼. 아, 내, 네, 내네 골드, 아. 어, 얘는 희귀 뭐 써야 되지, 나중에? 학자의 낙원요 아직 이 캐릭터는 두 갠가 세 개밖에 못 먹었어요. 다 일반이구요. 어차피 얘가 지금 돌수 있는 게, 그, 학자의 낙원 1밖에 못 돌아서, 아직 고급 스킬은 아직 드랍이 안 됐구요. 일반 스킬만 세 갠가 네개 먹었습니다. 야, 이거 아이작, 오와, 야야야야, 오 다행이다. 넘어짐. 다행. 천만 다행. 도마, 너또또또또또또 또, 맞았군. 와 미쳤다. 대비치 스어해도못 버티네. 아좀 기절 넘어좀 걸려봐. 어 이제 걸렸고. 메디션 괜찮아요 쓸만한 스킬 다 찍어가지고 실력부터는 두장씩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기절 나이스 오케이 클리어 와 거의 100개 100개 가까이 쓴것 같은데 아이자 아 약하다 약해 <웃음> 진짜 약하다 미션 미션객이 너무 약하다